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낯익지 않나요? 일단 옷차림이나 화풍으로 보아 일본 그림이 분명하군요. 한 남자가 우산을 내려 쓰고 튀어오르는 개구리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늘어진 버들잎에 안착했네요. 그리고 주변 개구리들은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흥미로운 듯 바라보고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오노노 토후 10세기 일본의 유명 서예가입니다. 그는 진나라 당나라에서 들어온 서예를 일본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서예가였습니다. 아참, 일본에서는 서도가라고 부르지요. 워낙 부세 달인이어서 일본 서도의 창시자라고도 불릴 정도입니다. 그는 왕이지 왕헌지, 즉 이왕 부자의 글씨를 특히 흥모하여 착실하게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씨를 보니 특히 왕이지와 흡사한 서풍이군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왕의제 글씨라고 해도 짐짓 믿을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독창성이 중요한 예술계에서 꼭 칭찬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비슷하다는 것은 학생 때나 받아야 할 칭찬이지 자기 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작가에게는 오히려 피부를 찌르는 독설이 될수 있습니다. 오노노는 모사에는 능했으나 자기류를 창안하기에는 역부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거대한 간격이 메워지지 않자 그는 고심끝에 붓을 꺾어버리기에 이르죠 그는 헛헛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비오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정처없이 길을 걷다보니 개구리 몇 마리가 급류에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겨우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중한 마리가 늘어진 버들잎을 잡으려고 힘껏 뛰었지만 못 미치고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을 시도했으나 닿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죠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구리여 안쓰럽게 짝이었구나 다 자기 분수가 있는 법인데 닿지 않는 거리임을 왜 모르는가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후욱하고 바람이 불며 거들가지가 내려왔고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 풀짝 뛰어 버들잎에 안착했습니다 한 마리가 매달리자 그 무게로 버들잎은 더욱 드리워졌고 다른 개구리들도 모두 저마다 뛰어올랐죠 마침내 모든 개구리가 안전하게 버드나무로 이동하는 것을 본 오노노는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섰습니다 저 미물인 개구리도 최선을 다하니 하늘이 바람을 식혀 그를 돕는구나 나는 왜저 개구리처럼 끝까지 노력하지 못했던가 그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간 괴로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새삼스럽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죠. 세월이 흘러 그는 자기류를 만들기에 성공했으며 마침내 일본 서도의 금자탑을 이루게 됩니다. 이 일화가 유명해지면서 많은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우산을 쓴오노노와 버들립 그리고 뛰어오르는 개구리가 담긴 그림이 여러 점 남아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영감과 동기를 폭발시켜주는 포인트 이런 것이 바로 작가들의 홍불을 점화시키는 작용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그림 화투 속 비광에 그려진 이 신비로운 사내가 바로 오노노입니다 그가 화투 속에 그려진 유일한 인간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비광인 이유는 그 비가 우리 가슴에 불을 점화시켰고 빛을 일깨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 그림 속에서도 개구리가 펄쩍 뛰고 있네요. 대충 머물고 쉽게 포기하며 편한 것에만 안주하려는 우리 가슴에 은은한 경종을 울려주는 그림이기에 오늘 켈리아트에서 소개해 보았습니다.